숙면을 취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연구진들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바로 휴대폰 보는 것입니다. 핸드폰이나 TV 컴퓨터에서 나오는 빛은 멜라토민 분비를 방해하기에 잠드는 것을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눈으로 수많은 정보를 수용하기에 이때는 내가 활성화되고 싶지 않지만 활성화되고 이는 잠들기 힘든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모든 전자기기에는 전자파가 나오기에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잘 경우 전자파에 의해서 몸에 악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커피나 기타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나 일부 음료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메틸크산틴 계열의 중추신경계통 각성제이기에 잠을 죽이는 것에 쓰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실 경우 각성효과에 의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숙면전 운동입니다. 보통 운동을 강하게 하고 지, 다시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잠이 쉽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운동을 하고 나면 심장과 신경계가 각성 상태가 됩니다. 잠은 신체가 운동량과 호흡량을 최소화시키는 것인데 운동을 하게 되면 반대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은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운동을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끝내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